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황금 뮤지엄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즐기러 갈 겁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다니. 어우 내 피부도 미쳤네. 도착했어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문화생활. 예쁘다 어머 너무 예쁘다 우와 그런 아, 거를 생각하는 아나 진짜 미술하시는 분들 천재 같아 아니 봐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이 그림이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이런 터치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게 진짜 무심한 듯 터치했지만 이거 멀리서 보면 이기지 않더라고 우와 난 이런 데 있는지 처음 알았어 이층에 올라가면은 음료를 주시네요 여기 이렇게 카페 바 카페 라운지. <웃음> <웃음> 여기는 또 앤티크예요. 여기 드리고 나서 가지고 앉아서 꽃길을 걸으세요. 무한생활하면 좋은 거 같아. 근데 왜 평소에는 집집집집 밖에 나와 우리 와 보셨잖아요. 그지 렇그렇긴 해.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한강뮤지움이에요, 남양주. 강재표는 왜 지금 이러는 거죠? 홍보하는 중. <집. 웃음> 갬성도는 도나스, 찐빵은 제가 제빵 찐빵 너무 귀엽지 않니? 귀여워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점명. 합 나스트. 아몬드 전정이 네 개. 그 조훈님 갖다 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코나스 <웃음> 를샀고 다음 장소로 출발. 자,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양지에 아플레이스 제로니모. 공주 선물을 준비했어요. 언니의 생일이거든요. 오픈식으로 한번 해주세요. 오, 다 핑크야. <웃음> <웃음> 정하나 스타일. 그렇지의사에산정실마다뭘 어. 하니까. 상쾌하게 치카치카를하겠어 뭐야? 차! 아아! 언니가 차를 바꿨으니까. 짱구도 핑크가 있다는 게 놀라. <웃음> 세 번째는? 아, 얘는 핑크지. 그냥 밴드인데. 저거 뽑다 보면서 스톤 진짜 많이 다치는데 이거 진짜 어, 이건 차에서 놓으라고 샀는데 음, 그냥, 그냥 내가 좋아하는 향을 샀어요. 아, 엄마 페지 자죠. 자, 어 예신. 아, 여기구나. 자, 우리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퇴근. 왜냐면 직장인의 퇴근 시간 6시니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 너무 뜻깊었네요 <웃음> 되게 한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웃음> 저 제누이모의 집은 없어요 여러분 <웃음> 집에 다갑니다 오늘의 브이로그 아잉!